여튼 <목소리> 지 <목소리> 올라가서 부드러기 날이랑 여행 갈아봤자 어떻게? 이제 미리 짐을 집에 챙겨놓고 결혼식 다 끝나고 나면 애기끼리 하지야 알았지? <목소리> 우리가 하자 품이랑 엄마 이렇게 들어봐 하나 둘셋 하면 이렇게 해야 돼? 하나 둘셋 이렇게 찍는 거해 그 다음에 한, 진짜 비싸요. 두개 응. 사. 다두 개? 2개? 햄리다두 개랑 맥주도 시켜. 신나면 먹있다두개사야지두 2개 개요? <놀람> 고기가 진짜 두꺼워, <놀람> 진짜. 언니는 어, 내년에 <웃음> 그래, 보통 1년정도 넉넉히 예를 두고 준비하는데 네. 저희는 네. 완전 빨리 급하게 한거라서 음. 음. 이게 맛있어 음. 음. 너무 크고 두껍고 좋아니나 음. 이렇게 된거 처음 본다 오. 한창 강북에 살때그 DDP 있잖아요 음. 거기 무슨 밥... 진짜? 진 응. 사람들이 진짜... 그리고 거기 옷장 사는 애들 진짜 많아가지고 그거보다 더 냈어 <웃음> 나름 예쁜데 찾아서 한다고 노력했다고요 이게 2만원 넘어요? 네 아, <웃음> 이렇게 해서 저의 작은 선물입니다 나 네. 아, 진짜 몰랐어 결혼한 줄자 결혼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자 둘이 같이 불어야죠 <웃음> <웃음> 아 예쁘네, 예뻐. 아주. 소금빵을 오늘 만들었어요 블루가 아직도 하시나요? 아니 나만 엄청 찍고 안찍은됐어너 오케 모델 서추억안 되고. 아내가 너무 다고 <오>, <웃음> 아, 맛있게 드세요? 감니다 이게 아닌 것 같아 처음이 그게 너무 비 취향 여기 한 번씩 보여 주세요 난 이런 얼음이 너무 좋아. 안식 c p b 로 그렇게 해놓은 건가 응. 되게 있어 보이게. <웃음> 위를 이렇게 한다면서? <웃음> 나 눈썹 왜 이렇게 찐한 거 같지? 너 눈썹이 찐하다고? 아니야? 난 찐해! 응? 대만 좋았는데 그아 오늘 주박 콧밥밖에 안 먹었잖아 유명아 너도 대만 더 갔니? 나안 가봤어! 아 우리 대만 가자! 여기가 맞아? 응오데 아무도 없 여기 도 있거든. 나는나 둘째라떼 아이스 보다. 딱 아니 어떻게 알게 됐냐면은 그 쇼핑몰 하는 애가 여기서 찍은 거야. 그아 너무 예쁜 거야. 그게 구나 그럼 여기 어디야이려고 봤는데 오픈도 일할 때가 많즐해야우리 들어가야 돼. 네. 밑에께 섞여야 맛있어. 밑에께 섞여야, 밑에께 달다 크림이 오, 맛있어. 크림맛있 잘 네, 귀엽다. 네그 음. 네, 네 그림, 그림 잘 나왔다. 음. 음. 귀엽다. 지금 너고 사고 그걸로 보내줬거든. 자몽이 들어 아 어? 밀 비밀통구. 통로 여기 개미 통로가 있어요. 여기랑 아 그러니까 뭘로 연결돼 이렇게 써있단 말이야. 아 그러면 그 안칸에 이렇게 연결할 수 있는 거야. 아까 연결돼 응. 아, 똥야 건물이 아라그로미큐버는가 근데 시간제한 해야 되는 거 알지? 응. 먹어도 다 되지? 맛있어. 응. 이렇게 아, 니까 아, 그니왜냐니 응. 아, 그니까. 아, 그니까. 그니까. 어니까 그니까. 그니까. 그니 아. 그니 그니까. 그 아, 진짜? 나 현재 어? 너 뭔데? 나 보라색 응. 나 플럼 나는 파이프 플레 쫑 연아 인경이 스 칼렛 거실에서 파이프로 플러미 음. 잘 받은 것 같아요 아이고야, 아 귀여워. 아저똑같아이귀여운데아좀 <웃음> 밝게 할까? 리에 <웃음> 봤다. <웃음> 바로 이어. 어딱 좋아. 짝. 같이. 오이 오이. 결혼축하 만만. 결혼축하 만만. 사랑하는 멤버들 잘 먹으러 갑니다 쫄다오! 아 쫄다오 이후부터 봐! <웃음> 내 목.. 목어 야댕강 너무 하다아라버려어 거길 아 잘라 <웃음> <웃음> 어, 되게 쫀쫀하다 어, 엄청 쫀쫀한데? 잘 먹겠습니다 그냥 완전 기본 같은데? 기본 괜찮네? 어? 맛있는데? 맛있는데? 그러니까. <웃음> 음 맛있는데? 달달하니?